안면유각 하다가 죽은 사람은 몇 건일까요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면 안면유각 하다가 죽은 사람 때문에 안면유각 하지 말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면유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필러 전문가입니다 필러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코 부분이 위험해 그러면 코 부분을 할때 이런 이런 점을 굉장히 조심하면 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부작용이 안 생기게 시술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..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러 부작용 책을 저술한 고익수성형외과 원장 고익수입니다 제가 어 이렇게까지 필러 부작용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으면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몰려올줄 모르고 제가 필러 부작용 책을 2권까지 썼는데 사실 이렇게 된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의의친프로그램이라는 <웃음> 그 유튜브에 있는 한 채널에서 어떤 안면육각 전문 선생님이 뭐그 필러를 맞으면 안된다 절대로 안 맞으면 안되고 이런 이런 곳 그러니까 뭐 그분이 예를 들은 건코 팔자 앞턱 뭐 여기 앞볼 거기에 맞으면 절대로 안된다 그리고 뭐 주사를 맞으면 뇌졸중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이렇게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좀 수그러드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안면유각 전문가가 나는 이래서 필러를 안 넣는다죠 저는 필러 전문가인데 저는 그래서 안면유각을 안 한다로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말처럼 필러 맞아서 뇌졸중이 생긴게 우리나라에서 몇 건이나 될까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실명 가능합니다 근데 안면육곽 하다가 죽은 사람은 몇 건일까요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면 안면육곽 하다가 죽은 사람 때문에 안면육곽 하지 말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안면육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필러 전문가입니다 필러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코부분이 위험해 그러면 코부분을 할때 이런 이런 점을 굉장히 조심하면 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부작용이 안 생기게 시술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한 여기 팔자 코앞광대 필러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것 이외에 필러로 효과를 만들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려면 정말 큰 절개와 그 다음에 보형물을 갖다 놓고 뼈를 치고 이런 강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사 하나로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한 거죠 그만큼 그래서 건수가 되게 많아지면서 부작용이 있을 확률도 그 건수의 곱하기로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 초창기 얘기고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줄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1년에 한두 건도 안 생기는 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그거 하지마 그럼 할건 없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곳에 가서 최대한 그런 부작용을 막으면서 시술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코나 어 이런데를 필러시술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뭐그 결론은 그래요 뭐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문가의 자세고 저는 필러 전문가로 지금 말씀드린 이네가지 부분은 시술의 효과가 매우 좋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